이티제는 상담을 할때 반드시 해결을 해야 한다는 의무가 있습니다. 하지만 F 유형은 해결보다는 공감, 위로를 우선적으로 원합니다. 그렇다면 이티제가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있을까요? 1. 최대한 경청해줄 것 F 유형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공감입니다. 만약 이티제가 공감해주기 어렵다면 그저 잘 들어만 줘도 F 유형이 좋아합니다. 2. 해결책 제시의 오류에서 벗어날 것 이티제는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있습니다. 하지만 F 유형을 대할 땐 반드시 해결책을 제시할 필요는 없습니다. 마음을 좀 풀어놓고 경청하면서 최대한 공감해주면 좋습니다. 3. 상담은 화자가 직접 해결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것 상담의 궁극적 목표는 바로 상담자 본인이 직접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티제는 상대의 말에 공감해주면서 스스로 해결할 수 있게끔 유도해야 합니다. 이티젠는 F 유형을 대할 때 상대의 생각을 정리해주는 경찰 역할이 아니라 상대의 고해성사를 받아주는 사제 역할을 하는 게 좋습니다. 오늘 시청 주시 야사스드드제상 ISTJ 와 유아 인 신고 하시 기울기 원드 ISTJ 월 멤버십 에 입하시 마인 유상 본인 유상 ASMR d Total Negaji Benefit Yul Nulil Suitsubnader. Uchuk Sandan Card Lul Click Hag Eid Hajuse Yo.